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아켄 처치 퀘스트예요 아켄은 고요한 바다에 있는 배의 무덤에서 출몰하는 몬스터로 서사 등급의 몬스터이며 공성 피해로만 데미지를 입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대포가 장비된 선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해요. 퀘스트를 수락하는 NPC의 위치는 마을에 있는 공간의 틈시면의 습격 옆에 있는 바다안개 연구회원에게서 받을 수 있으며 퀘스트의 내용은 아킨을 다섯마리 처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으론 명예점수와 통솔력, 고뇌모래 열개를 받을 수 있으며 고뇌모래는 선박이나 차량의 복구와 수리에 사용하는 아이템으로 잡파상점에서 개당 1골드에 판매하고 있어요. 또한 고뇌모래는 해상 레이드를 할 경우에 선박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다보니 항상 넉넉하게 소지하고 있는 것을 추천해요. 퀘스트를 수락하였으면 옆에 있는 포탈을 이용해서 배의 무덤으로 이동해주세요. 해당 포탈은 풍랑의 전조가 진행되는 시간에만 활성화가 되며 현실 시간으로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열려있어요. 풍랑의 전조는 우리가 잡아야 하는 아켄이 나타나는 이벤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다에서 진행하는 징조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세력창을 통해 공대원을 모집하며 대부분의 유저들은 아켄 혹은 풍랑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해요. 아켄이 나타나는 위치는 소용돌이 섬을 기준으로 5시, 7시, 12시 방향에서 매일 랜덤하게 출몰하며 최대 60마리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 다 잡아버리면 퀘스트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하지만 배의 무덤에서 진행하는 다른 컨텐츠인 심연의 습격에서도 아켄이 출몰하기 때문에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심연의 습격과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아요. 아켄이 나타나는 자리를 찾았으면 선박에 장착해둔 대포를 이용해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으며, 공성 포탄이 소비돼요. 그리고 아킨의 공격으로 배가 터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리를 해야 하며 수리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괴수 선수상 버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아킨을 처치하면 도면 주머니와 에노와 중형 범선 설계도 조각을 습득할 수 있으며 설계도 조각은 5,000개를 모아서 중형 범선 도면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설계도 조각은 경매장에서 개당 20골드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중형 범선 도면은 최근 경매장 판매가가 16만 골드로 어마무시해요. 4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아킨을 잡게 되면 직접 아이템을 루팅해야 하며 배의 무덤 지역에서는 날틀 사용이 불가능하고 바다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일정 시간마다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해요. 총랑의 전조는 진행시간이 짧아서 명점을 얻기 좋은 컨텐츠이지만 선박이 없으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성포탄만 넉넉하게 소지하고 대포만 쏴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없이 공대에 참여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해 <목소리나>